군대에서행을서행동도 아, 하셨어요. 행동행동많한번죠저행동한번도안했어요군대에서 네. 음, 군대 에어요아너 군대 파견, 아, 파견 많이 다녔지? 한번 게임으로 한번더 하셨어요. 한국에서 행어요 그러니 계속 원하는.. 다른 다이... 사람이 필요하거든. 요한번가면 계속 가는 거다. 이게 그 프로그램 짜는 거스타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네. 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음. 게임으로 해가지고 음. 제가 조종을 하면서 음. 음. 그거 현재를 짜로 파견하는 거를 6번에 하는데 그건 내가 봤었지 그걸 해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 되는 거 체스 말이 되는 거지 얘들 네. 근데 되게 이기게 보통 제가 그면5일치방공대들 움직인 줄 알잖아요? 전 책이 군단으로 <웃음> 웃기겠어요. <웃음> 몇... 아니, 처음 온 사람한테는 좀 작은 걸 시키고 몇번온사람들 이게 점점 너무 분단장이었네 어제 <웃음> 지시를 받는 입장에 체스 말을 두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는 d c 팀 꿀파견이었나? 꿀파견이긴 한데 12시간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전 10, 아침부터 12시간 밤 12시간 또 돌리는 데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7분단 화력시범 행사 때일랑날 같이 갔잖아 음. 그때 솔직히 좀 꿀을 빨았어요 너는 빨아? 나는 나는 나는 왜냐면은 나는 천만 장비전시 장비 분야에 브리핑 교원이었고 실제로 나그리본을한번도안했어거든난다 쐈지. 네. 다쏘고 다섯 시 일어나야 돼. 새벽 다섯 시 일어나서 가서 계속 맨날 연습하는 아 진짜 힘들었네. 어때? 그때. 그때 막스 하나도 되게 괜찮았고 내 사장기 설치하고 나서 또 우리 좀 되게 복지 그때 한 아... 보름 있었나 그지 무슨 보름 있어? 아이고. 더 있었지. 두달 있었어, 문소리아 그거 국가에 가라는데? 아냐아니야 이때도 그랬었어. 두 달이나 있었나? 그때? 이게 칠군단에서 행하는 일종의 행사였던 거야. 응. 그래서 외부? 우리가 외부 고병, 뭐 헬기도 들어오고 우리 방공국그 중에 하나 있는 거고 병가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 합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 하루 이틀 안되잖아 거의 한달 반을 두 달을 있어서 그걸 한 거지 실제 그 행사하는 날에는 군인말고 외부 응.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에서 응. 일단 군관련자도 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F-15K가 전투기에 와가지고 딱, 그, 날씨 괜찮으면 떠뜨리고 가고, 그쪽에 아나운서 하는 사람이, 뭐, 어디를 봐주십시오? 막, 다 쏘는 거라 마 그런 거를 계 했던 거 같은데? 맞아. 포병이, 이렇게, 쏘면, 은 떨어져서, 빵빵 터지는 거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운서야. 그러면은, 어디 공격하겠습니다. 하면은, 빵빵 터져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 카운터를 다 재고, 나는 몇시몇 몇몇 초에 쏴야 되는 거고, 여기, 뭐, 각 팀마다 다 그런 거지. 이 시나리오를 맞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정말 많은 거. 포탄들이 들어갔을 거야. 응. 나는 발칸 소대장이었으니까 발칸을 가지고 갔는데 발칸 알다시피 잼이 많이나. 땡땡 걸려. 안 나가는 거야. 난리가. 응. 나 근데 연습 상황에서 난리가 나는데 실제 상황에서 큰일 나는 거야. 그쵸. 그렇지. 근데 그그 그 상황실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투수 타부터 대령들이 한2 0명 <웃음> 있고 난 소이야 사람들이 뭘 툭툭툭 툭야너왜안 써? 제 차례 아닙니다 탁탁 <웃음> 떠 뭐야 야너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차례 아닙니다 <웃음> 이 얘기를 한 수십 번 하다가 그럼 나도 그 시간 딱 보고 하나 둘셋 <웃음> 우리 하사들 군대장들이 딱 듣고서 따락 나가야 되는 거야 그 합이 정말 세이 만났어 요그래서 쌤이 한번 났었어. 연습 때 났는데 분단장님 모시고 있을 때난 거야. <웃음> 토두개 가지고 했거든. 하나는 나고 하나는 안 났었어.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때 나는 기억나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나름대로도 일탈한다고 차 타고 나가서 는피시방도가고 네,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건데 마침거나 대내장이 온 거지. <웃음> 아,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마침 느낀 <웃음> 거지. 주말이어서 주말. 별말 안 하고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갔거든. 그냥. 리허설 같은 걸 하면서 대내장들 다 소주 배가지고분단장님이뭐어떤 조율했나봐. 그때 내가 1호차 뒤에 타고 있었지. 그때 대회장이 군단장 욕을 하는 거라. 군단장님 무슨 뭐 방공 알지도 못하면서 하늘에 쏘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타격이 이제 사기라. 거기서 어, 사니까 사기. 각을 이제 각을 맞춰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사격을 하는데. 한 번에 뭐 60발, 뭐 최대 20발, 100발 이렇 쏘는데 뚜루룩 <웃음> 하면 끝난다. 위력이 좀 약해 보인다. 300발, 500발 이렇게 쏠수 없냐? 강해보이게 진짜 기동분단처럼 이렇게 쏴이렇된 거지. 그게 이제 우리 방공의 입에서 각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장비에 무리가 가서 맞아, 맞아, 맞아. 문제가 될수 있다. 맞아, 맞아. 그래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근데 뭐라 뭐, 말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뭐, 했어.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지.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아니었어요 어? 포열을그 어, 아예 바꿨어.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쏘는 거였거든. 두 포가 그 가다 이제 총열끼리 만나면 터진다고. 그죠. 근데 그아래 보병애들이 있었어. 위험하잖아. 그래서 드르르르 르 이걸로 바꾼 거였어. 별의별 방공사들 다 왔다 대대장들. 오늘 뭐 왔다 하면 중령 대령 워스타들이 어, 난 쏘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뭘 무대가 뭘 알아? 근데 난 지금 지나고 나서도 그때 나는 사실상 그때 실제 브리핑할 때는 천말 장비 안에 들어서 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 쏘는 거뭐무슨전차뭐 K9 자주포 이런거다 음. 보잖아. 아, 진짜 한번 뭐볼 만하다. 이거는 진짜 나는 멋있기는 어그 응, F15가 그게 비행기가 저 멀리서 탁 들어가면은 한참 뒤에 빵몇초 있다가 빵 가잖아. 그게 이 기운이 이게 느껴지는 거였고. 그 발칸 사격 소리가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고, 크지. 그렇게 많은 탱크가 나가는 우리 어디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진짜 다 소장가 진짜 한번 다. 그리 이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멋있고 멋있긴 했어. 응, 진짜. 이게 발장이라고그 포트리스의 네, 멀, 멀, 네. 멀탱 멀탱. 한 발장에 뚜부부부 그리고 이게 터지잖아. 빛이 먼저 촥 와. 그다음에 뒤늦게 우앙 소리가 발칸도 별거 아니고 지금 이거 진짜 고막. 이 주나 원래 원래 저 그때 솔직히 난 되게 재밌었다이거 그 파견 요아 거기 기갑부대가 주였거든. 거기가 텃세가 와 너무 심한 거야. 아 진짜? 어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거기 부대 소령이고 음. 총지휘 아, 아나운서가 거기 부대 대령이고 뭐 모든 책임 는 사람들이 거기 부대 그 음... 중위들이었던 거야. 파견 중에 음. 뭐가 어떤 편인지 힘들면. 밝한 음. 대모사. 그왜 힘들어?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아, 아, 나. 나. 그거. 두근해라. 그거 진짜힘 들었어. <웃음> 처음에 갈 때는 설레하다가 갔다 와서 되게 욕했던 것 같은데. 엄청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그 힘들었어. 저... 그러니까 24인용 텐트 있잖아. 어... 거기서 생활을 한 거야. 두달 정도 했지? 두세 달 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응. 군단장 모시고 했던 행사고, 여기는 대통령 모시고 했던 <웃음> 행사고. <웃음> <웃음> 와, 뒤져. <웃음> <지겨워> 대 <대박. 대박. 웃음> 누구였죠? 국방부 장관이. 중간지. 아, 아, 네 예. 포스 짱이었어요, 그때. <웃음> 아니, 리허설 같은데 국방부 장관도 보다. 아, 나. 아, 지 실제만. 없고요 아니, 아니. 야 중간에 한번 왔었어요. 하루 제일 태양패에서있는게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새까맣지. 밥은 잘 먹나? 밥못 먹었지 우리. <웃음> 아니 식사가 안 나온 적도 있었어. 나 진짜? <웃음> 우리 라면 사러 왔다고 TV로 중계 있잖아. 에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있을 거에요. 어. 진짜 막 UDT로서 다 있는 거. 어. 헬기 레핸 하고 막. 위에서 떨어져. 잠수목 있고 저때 걷고 막. 예, 걷어 어. 진짜 걸어요. 전투기도 적응비임? 네. 다 보이게. 어, 처음, 처음에는 안했지 처음에는 저희 만이야 걷는 사람은 사람만 계속하고. 에이. 나중에 그게...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네. 와우리 그래도 전차대대랑 다행이다. 이거. 이거 있잖아. 이게 뭐라고 하지? 그거에서 다 걷잖아요. 거기 수십 바퀴 걷는데 저희도 그나마 이게 음. 트라이파요. <웃음> 우린 기동이니까 기동 문단이니까 근데 이것도 레토나가 4대가 일자로 맞아서 이렇게 가야 돼 아니 맞아요 탱크도 공병들이 되게 힘들겠네잘굴 빨았어 처음에 그 병사 하나가 너무 기꺼워가지고 아니 얘가 뭐, 뭐 하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번 뭐라 했지 부대 가고 싶냐? 너행복만 벌어줘봐 그 뒤로 말잘 듣고 아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 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직성이풀가능하 <웃음> <웃음> <웃음> 뭐라고 할 일이 뭐가 있노 어. <웃음> 나쁜 사람처럼 누군데 나쁜 사람 맞았지. 스트레스 근데...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생활도 너무 더럽고. 여... 너무 열악한 거. 네. 일단 똥이 외잖아똥쌀 데가 없어. 화장실, 화장실 없다. 아, 있지. 아니 화장실. 또... 거기 문딱 여는 순간 똥냄새. 그 한장 네. 놀란다. <웃음> 와 이거는 상상. 일단 그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 거기를 나는 감히 시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데 시도했잖아요. 어쩔 수 없을 거야. 똥밀한도 어떻게 시, 씻는 것도 그래. 씻어야 되잖아. 근데 그 샤워실도 24인용 텐트에다가 물만 나오게한 하는 거야 온수가 시간 타임이에요. 온수로 나오긴 했어? 나왔어요. 늦게 온 사람들은 온수를 못사어했 아, 물론 한여름이라 괜찮긴 했었어. 근데 행사는 10월 1일에 하는 거아야아 아, 그래. 그래. 그거를 한, 한 7월이나 갔을 거 아니야? 7월 전갔겠 6월 말에서 7월 초에 네. 갔을 거야. 저 그때 소유였거든요. 아 맞아. 근데 대뷔이다거건 <웃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웃음> 어. 레토나에 네. 타는 거는 다 대위 계급장을 달고 가는 건데 얘는 쏘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경례를 받으면 아저 쏘입니다 얘기도 안 하고? 네. 어 네. <웃음> 아직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는 거기서 한 건데 광화문이랑 갔었잖아요 전체 네. 끌고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아 좀징징라긴 네. 네. 이렇게 라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쫙 써있는데 막 사람들이 오르나도 뒤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지 몰라요 초반에 나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볼 일이 네. 없으니까 아. 특히나 광화문에 택크가 지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행렬을 그 거의 한 시간 그죠, 거의 정도 미단에, 한 거잖아. 네. 존나 불쌍해. 내가 말했지 이한 시간 정도 했잖아. 한 시간, 시간 저를... <웃음> 한 시간. <웃음> 시간, 시간 저희는 <웃음> 어. 그냥 착 타면서 감사합니다. 어 퍼레이드였어. 아니 근데 진짜 마지막 날은 아 야, 정말 진짜. 너무 멋있었어 내가 생각해도 그 전에 힘들었던 게더 있어가지고 너희가 갔을때 이제 부대에서는 맨날 사람을 걷어 가 있는다고 사람 없다고 그랬던 뭐 같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몇달 동안 사람들 이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 여의도랑 이렇게 가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가는 아, 아, 대통령이 그렇구나. 바뀔 때 그때만 하는 거였어요 더큰 음. 거였어요 맞아, 맞아. 응. 거기 세탁기는 세탁 어떻게 해야 돼? 세탁 어떻게 했지? 손발래요 진짜? 나중에 세탁기가 들어오면 기 처음에 다그 그랬어? 세탁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파견 나도 몇번 갔는데 다 좋았거든? 근데 이거 화력시범과 이 국군의 날두개 빼고는 다 좋았어 화력시범도 괜찮... 아, 아니요 너도... 수고하기 <웃음> 힘들었구